네, 안녕하세요, 레플컴투입니다. 그, 아, 저희가 TF 아 시리즈 TF를 아, 다양한 TF들을 리뷰를 많이 해드렸어요. 마슬레타 음, 뭐 A005도 그렇고 C3도 그렇고 허멜 보라트도 그렇고 아, 최근에 저희가 했던 또캐피뭐 이건 저희 공동구매까지 진행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C3 뭐 이런 아, 또 최근에 이제 아피칼레 그 다음에 뭐데스포르치에서 나오는 뭐 쌍루이스 뭐 이런 제품들 그 다음에 테사 라이트 이런 제품들까지 어,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키에서 나오는, 아디다스 나오는 여러 종류의 TF들을 다양하게 어, 리뷰를 해드렸고 음, 대신 또 이제 그 리뷰, 그런 리뷰 그 리뷰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문의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어,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드리는 답변은 대강 세가지인데 어, C3, 캐피 p 그 다음에, 음, 아슬레타, 이 정도입니다. 그 물론, 이제, 뭐, 그, 아식스에서 데스타키오도 나오고, 아슬레타에서 여러 종류들이 나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거나, 그 다음에 리뷰를 해본 바로는, 그, 보통 일반인들이, 어, 그, 우리나라의 인조구장에서 신기, 아니면 뭐 웬땅을 포함해서, 신기 가장 좋은 제품 세 가지, 그세 가지 기준은 이제 높은 착화성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편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부수적으로 이제 볼 컨트롤성 뭐 이런 것들인데 어, 볼 컨트롤성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맨발 감각에 해당되느냐. 근데 사실 맨발로 우리가 축구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발의 감각에 발의 미세한 감각들을 잘 살릴 수 있는 신발들이 어떤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 어 편안함과 그런 감각을 잘 살릴 수 있는 신발 축구화, TF화 이런거를 저희가 계속 리뷰를 해드리는데 어, 최근에 이제 가장 뒤늦게 소개된건 역시 이 캐피탈입니다 이건 뭐 많이 알려졌듯이 이니에스타가 아, 제작에 참여해서 이니에스타가 만든 회사에서 지금 제조돼서 나오는 신발이고 뭐 스터드 제품도 있긴 하지만 스터드 제품들은 뭐 하드플레이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신기가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TF는 뭐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TF류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에서 어뭐 누구보다 국내에서 빠르게 이 제품을 어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높은 장점 여러가지 장점들에 비추어서 제가 이제 다른 제품들 비교 제품들 예를 들면 뭐 허멜 보라트라든지 아니면 뭐 아슬레타 A00 이런 제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비, 비교를 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음, 유일하게 비교를 하지 않은 게 이제 이 C3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C3를 어, 비교를 할 것이라고 예고는 해드렸어요. 예고는 해드렸는데 음. 예, 저기 뭐지? 저기 여기 그게 늦어진 이유는 비교 리뷰가 늦어진 이유는 역시 많은 분들이 캐피텐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이 C3도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또 저도 두 제품을 비교해서 충분히 신어 본 다음에 어, 각자가 느낀 점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아슬레타랑 비교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슬레타 신발에 대한 높은 착화율 구입률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스레타랑 비교했을 때이 제품은 어떻다 하는 특성을 설명을 드리고 리뷰를 해드렸고 또 보라트 같은 경우는 뭐그 나름대로 아주 독특한 그 신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어서 물론 이제 보라트는 뭐 일본 저희가 리뷰를 하고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일본 내에서 재고가 거의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충분히 뭐 보라트 제품과 비교해 볼수 있는 분들은 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C3는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또뭐 저희 리뷰영향이니 냐에 상관없이 이미 저희가 그 지난해 여름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정가품 논란 다시 말하면 중국판 C3나 중국판 아슬레터 이런 제품들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가지 광범위한 조사 제 나름대로의 그런 뭐 제보를 통한 여러가지들을 검토를 하면서 이 C3가 어쨌든 일본 현재 출시된 제품은 아니고 중국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C3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또 구입을 하고 있다, 높은 가격에. 어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나온 제품들 대부분은 그 품질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발견이 되고, 어 일본판과는 다소 다른 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었두 번째는 또이 캡틴과 C3 비교해서 또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 부분이에요 가격 부분 물론 이 가격은 뭐이 소재가 주는 차이 소재의 차이 다시 말하면 C3는 이 뒤쪽에 힐이 C로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보이는 요 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다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있는 반면 어쨌든 캐피텐은 뭐 캥거루 가죽의 범위가 여기 앞쪽 부분에 전접부 쪽으로만 되어있죠 사실 이렇게 전접부 쪽만 되어있는 건이 부분만 하더라도 에 미즈노나 이런 제품들 보다는 조금 넓은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제품과 이두 제품의 차이를 비교를 하려고 러면 사실은 두 제품은 급상으로 이게 비교가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격으로는 이게 뭐한 15,000원 정도 되고 이게 일본 출시 가격으로 한 18,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어서 3,0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캐피텐인 경우에는 캐피텐은 지금 어 인조가죽이 사용이 되는 제품 캥거루 가죽과 인조가죽이 섞여있는 이 하이브리드 타입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 모델에서 프로 모델에서도 그대로 지금 이 스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다만 TF의 이 고무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뿐이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보시는 제품이 그 엘리트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여기에 이 스터드 타입에서도 역시 전족부가 캥거루고 여기가 인조 가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두 제품이 기본적인 사양은 동일하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이 사실은 뭐 풋살 선수들이 아니라 그러면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인데 어쨌든 이 캐피탄에서 보면 이 제품이 뭐 종류도 이거 하나밖에 나오진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뭐그 엘리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급이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아식스 C3와는 또 비교 대상은 되죠 어두 제품을 비교를 할때 제가 이캐피1 0을 리뷰를 할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있었었어요 동영상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텐데 음, 이제 아스레타 더 이상 안 신는다 <웃음> 이런 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어, 아스레타인 경우에 저는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A005도 지금 캐피1 뭐 0이나 C3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면 약 14만원 15만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뭐급급에서는 베스트인 거는 틀림없어요 소재상으로도 그렇고 뭐 신발의 구조, 라스트의 형태, 미드솔과 아웃솔의 형태 이런 것들. 근데 그거는 A005 제품에 대한 그제 개인적인 그 제품에 대한 리뷰의 평가 척도는 어쨌든 제가 사용을 했던 A001의 연장선상에서 칭찬이 됐던 거고 그그 그 당시로만 하더라도 그 제품을 능가할 만한 제품을 사실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리뷰가 A005에 대한 리뷰가 됐고 국내에 TF와의 아슬레타 열풍을 TF 열풍을 한번 불러오게 된 나름 축구에 대해서 좀 안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뭐큰 이슈가 됐고 지금도 제가 어디 다른 팀에 뭐그 경기를 하러 가거나 풋살장 가면 늘 마주치는 게 역시 a 0 0 5예요그 정도로 A005는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이미 구입을 한 제품, 거기에 상당수는 또 가차도 구입해서 신고 계시고 뭐 하여간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C3는 어쨌든 간에 뭐 명실공이 풀캥거루 가죽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다른 제품을 압도하죠 그래서 가격상으로도 상당히 비싸고 이 제품은 저희가 뭐 공동 구매할 때 15만원 정도에 공동구매를 해드렸지만 이 제품을 개인들이 사시는 경우 그러니까 뭐 소비자가격상으로 지금 뭐 아마 어, 뭐 구매된 이런 데 가시면 한 16만원 정도 뭐이 정도 선에서 지금 구입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제품은 뭐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곳에서도 2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이 제품이 음, 압도적으로 가격에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 이 제품의 비교 대상으로서 과연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어, 근데 지금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C3를 갖고 계시고 또 캐피텐에 에, 구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뭐이두 제품을 정도 비교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현재 C3는 일본에서 거의 매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에, 구입이 불가능한 상황 대부분의 사이즈가 그니까 제가 12월 작년 22년 12월에 일본에 갔을 때 이미 뭐 일본의 주요 축구숍에서는 완전히 매진된 상태였고 다행히 저는 이 제품을 어 일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켤레를 더 구입을 해 놓은 상태예요 물론 이것도 캐피텐도 지금 255도 어, 새 제품입니다 진짜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 더 구입해 놓은 상태로 지금 갖고 있는데 이두 가지 제품을 지금 리뷰를 해드리기 전에, 비교를 해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 갖는 이제 기본적인 그 TF와 아니면 일본 축구와 시장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두 제품 상으로 제가 최근까지도 지금 지난주에도 뭐, 이제 저는 현재 여러 가지 그뭐 인조구장에서의 경기를 할 때마다 최근엔 다시 C3를 조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캐피텐도 한동안 계속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몇개월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c 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 A00 아슬레타는 최근에 제가 이 리뷰를 한 이후에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C3와 캐피텐과 아슬레타 이것들이 세 개를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셔, 계세요. 심지어는 거기에 보라트 2까지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 어, 제가 가끔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신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이 계시면, 왜세 가지를 다 사셨나? 그러면 이제, 그 TF의 3대 대장이, 3대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음,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세 가지 제품이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리뷰어 입장에서, 리뷰는 입장에서 보면 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세 그 가지 제품이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아, 그런 반면에 아슬레타랑 캐피텐이랑 C3는 또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착화감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거는 보라타가 가장 이질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질적인게 아스레타입니다 아스레타와 이 캐피테이나 C3에 비교해서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역시 전족부 쪽에 홀드성 문제 여기 전족부에 이제 휴즈 라스트의 구조에 따른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점을 제외하고 나면 이두 제품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그 착화상에서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건데 어, 최근에 제가 C3를 신고 제가 예전에 작년 10월인가 11월 정도에 그 혼자 운동하는거를 찍으면서 C3 를 신고 운동을 하고 마지막에 퍼펙트라고 얘기를 했던게 어, 그만큼 C3는 단순하게 소재가 캥거루 가죽이 많이 사용이 됐다는 점이 아니라 이 신발에 갖고 있는 구조가 이 슈즈가 발을 밀착시키거나 발을 부드럽게 덮는 정도 여기서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을 좀 압도하는 느낌 그래서 발과 신발이 일체화되어 있는 느낌이 가장 강한 제품이에요 물론 캐피탠도 캐피텐의특징이라그러면 여러번 강조드리듯이 이 전족부 어프의 라스트 형태 신발에 보면 이거는 스터드가 달려있는 모델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 없는 형태 그리고 그러한 그 축구화의 TF화의 전형적인 여기가 납작하게 형성되거나 여기 앞쪽이 뭉퉁하게 넓게 형성되거나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축구화의 실루엣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고무창에 TF화를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AETA 의캐피탄의원 TF인 경우에는 축구화를 착용했을 때의 느낌과 가장 유사한 TF화다. 현재,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물론 많은 분들은 이제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 나이키의 뭐 TM4다. 아니면 뭐, 그, 베이퍼15의 프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언급할수 있겠지만, 그 제품들은 대개 보면, 어, 엘리트 제품에 비해서 소재의 질이 너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로 레벨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뭐 같은 이름 베이퍼라든지 머큐라라든지1 5라든지 이런 제품은 동일하게 공유를 하지만 실제 제품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냥 그 디자인만 갖고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사실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제품을 신는 느낌이 전혀 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의스터드 제품을 신었을 때 느낌이 그러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캡틴은 지금 축구화를 신었을 때 실루엣이 그대로 살려져 있고 슈즈의 앞쪽의 높이 코에 맞고 여기에 앞코 높이나 이 두께 형태 볼의 크기 이런 것들이 전부 축구화 기준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신어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아스레타를 신었거나 아니면 뭐보라트를 신었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이 제품을 신게 되면 신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한 두세 경기를 치르면서 익숙해지게 되면 다른 제품과는 월등하게 이 바, 맨발에 이 밀착이 되는 느낌. 그래서 축구화를 맞으시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높은 신어보신 분들 중에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게이 캐피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캐피텐이, 어그 지금 현재 아슬레타 A00으로 신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부분이 일로 넘어서 와 한번 신어보시면 이 캐피텐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는 걸확인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샹크의 일정한 정도의 강성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스터드가 단순하게 고무창 스터드들로 쭉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마치 에이지 스터드인 것처럼 주요 부위에 그러니까 힘을 많이 받, 받아야 되는 부분들의 굵은 형태로 스터드가 지지를 잘 해주도록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라운드에 딱 섰을 때 지면에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느낌 이런 것들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발군이다, 압도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충분한 쿠셔닝 이 에바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솔의 높이도 어뭐 아슬레타보다 약간 낮은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반면 C3는 어떠냐 제가 C3를 좋아하는 거는 이 아, 아식스가 만든 미즈노 모렐리아의 t f 다 이렇게 평, 평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제 발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 잘 맞아 떨어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즈노가 얘기하는 맨발 감각에 제일 와닿는다 이 제품이. 근데 이게 풀 캥거루서 그러냐? 그건 아니고 신발의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 신발의 무게가 주는 측면, 여러 가지 그 다음 신발의 구조적인 측면 이런 데서 이 C3가 캡틴 보다도 제 개인적으로는 더잘 맞아떨어지고 더 편하고 착화상태로는. 그 다음에 그라운드 밀착성에서도 그렇고, 이 아웃솔의 그립도 그렇고, 어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굵은 그립들이 그, 이 캡틴에서 보듯이, 캡틴이 지금 사이드 쪽에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기는 지금 뭐 삼각형 아니면 뭐마름모꼴이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형태로 쭉 외치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서도 축이 굉장히 두터운 고무 형태로 그래서 고무의 크기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쭉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이 제품 나름대로의 굉장히 극강의 인조 단지에서의 그립감이 만들어진다 하는 점이 있고 또그이저 플라이폼이 주는 아식스의 이 미드솔 중창에 사용되어 있는 여기에 그 미드솔의 쿠셔닝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에 잘 적절하게 잘 조정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에,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풀캔거그로가 아니고 이 구조 상태에서 여기에 사이드가 예를 들어서 인조가죽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이 제품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캐피탈 보다는 조금 더 낫다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 C3는 그런 점에서 압도를 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물론 이제 천연가죽 제품이기 때문에 천연가죽이 상당 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을 장기적으로 신었을 때 홀드성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캐피의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인조가죽의 범위를 특히 볼 컨트롤에 집중적으로 이용, 이용되는 인사이드 쪽 안쪽의 부분을 통으로 이런 식으로 이, 그 인사이드의 인조가죽을 덧댐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러한 면적들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다음 에 이러한 것들이 신발의 좌우 홀드를 갖도록 하는 그런 구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아식스는 이제 그런건 없죠 전형적인 뭐그 캥거루 가죽 형태의 축구화들이고 다만 이 멕시코 라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잡아주는 형태 그런건데 제발에 완벽하게 핏되는 정도는 어떠냐 하면 두제품다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핏감상으로는 근데 신고 플레이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전반적인 터치감이나 볼 컨트롤의 정확성 을 기한 쪽에서 어 쪽이 낫냐? 그럼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조금 더 우세요. 이게 가격이 비싸 제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발의 전반적인 형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두 제품은 굉장히 유사해 보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무게도 한 200g 정도, 이게 220g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가죽 축과 TF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요. C3는. 반면에 이제 캐피텐은 그것보다 훨씬 무거운, 음, 좋아서 아마 두 제품은 무게 차이가 한 30g 정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구조적으로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느냐. C3와 이 제품은. 캐피텐과 그 다음에 C3의 신발의 이 설계에서 차이는 결국에는 사용되고 있는 어퍼를 구성하고 있는 면적의 크기입니다. C3인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뒤를 딱 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C3와 그 다음에 캐피텐은 높이 차이가 확 있어요 이힐 쪽의 높이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느냐 10mm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캐피텐이 C3보다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이쪽 캐피텐 쪽이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이드를 비교를 딱 하면 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면적 다시 말해 아웃사이드에 지금 여기에 그 끈이 있는 가장 높은 부위의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캐피탄의 여기 높이의 면적 여기 신발 미드솔이 시작하는 데서부터 오프 끝까지 높이 그 다음에 인사이드의 캐피탄이 갖고 있는 러브즈 어, 미드솔의 그높 최고점에서 슈즈의 그 최고점 요길 길이를 재고 아식스의 길이를 요기를 재면 기본적으로 아식스가 10mm 이상이 났습니다. 어퍼의 형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신발을 두 TF를 신었을 때 맨발의 감각에 가까운 발의 움직임의 자유로움이 어느 쪽에 더 있냐 그러면 이 C3 쪽이 더 강한데 그거 이유는 보시다시피 어퍼 전체 발을 덮는 면적에 있어서 C3 쪽이 훨씬 짧고 얕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캐피탈 이런 제품들에 비하면 발목 발의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 있고 그다음 복숭아뼈 이런 쪽에서 더 아래 내려와 있어서 마치 실내화를 신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캐피탈은 아식스에 비하면 여기에 있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앞뒤전보 다해서 이런 높이는 거의 12-3mm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드 면적이라든지 어퍼가 발을 보호해주는 전체 면적에서는 캐피텐이 분명히 이점이 있죠. 이게 그 아시크스 아, 악셀레이터를 설계할 때 방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면 캐피텐은 발 전체를 잘 덮어주고 부드럽게 덮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축과 어퍼 면적을 최대한 넓혔다는 측면에서 보면 볼 접착 면적을 최대한 넓혀줬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아식스는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대신에 발목의 가동성 이런 것들이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더확보해주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C3와 캐비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그 정도 점두 제품을 몇 개월씩 신게 되면 결국 사이드의 홀드성도 거의 비슷해진다. 그리고 그립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 장기 착용에 있어서의 C3가 주는, 그러한, 그, 가볍게 슈즈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 그 다음에 캐피턴이 주는 발 전체를 폭넓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발을 최대한 보호해주면서, 볼 컨택 면적을 최대한 넓혀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두 제품은 어떤 걸 사시더라도, 사실은, 이 제품에서 이 제품을 갈아가거나, 갈아타거나, 이, 갈아타거나, 제품, 이제품이 제품을 갈아타거 타더라도, 축구화가 변경되는 데서 오는 이질감이 최소화 될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신다가 나이키 머큐럴 그 15TF, 프로 TF 이런걸 신게 되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적응의 시간이 걸립니다 심지어는 아슬레타랑이 제품을 서로 왔다갔다 하더라도 아슬레타라의 그 전족불, 아스트의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품과 큰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AR6 제품, C3와 이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그런, 이직, 극단적 이질감 차이는 없다. 다만, 신발을 신었을 때 확연히 느껴지는 것은 아식스 이 C3인 경우에는, 발 아래쪽으로 신발이 가있다 하는 느낌이고, 이 캡틴은, 표현상으로 본다 그러면, 발 전체를 폭넓게 덮고 있다. 축과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러 굉장히 경량화된 축과를 신는 듯한 느낌이 C3라고 하면, 꽤 중후한 느낌을 주는 축과를 신는, 느낌은 이 캐피텐 쪽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착화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발이 편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나 신었을 때 플레이를 했을 때 각자가 어떻게 느끼냐는 좀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 비추어보면 어쨌든 볼 컨트롤성이나 전반적인 그 발을 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발목 이하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 역시 아식 C3가 제 쪽에 저한테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신발이다 바로 이제 그점 때문에 이게 두, 이거를, 두 개를 샀던 거고 C3도 바로 C3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이 제품을 두 켤레를 사게 됩니 하나 신고 있고 하나를 서브로 지금 갖고 있으면서 첫 번째 신발이 어느 정도 무뎌졌을 때 대체로 쓸수 있는 어,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제품의 어떤 제품을 두 개를 다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사실은 이두 켤레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두 켤레만으로 축구화를 5년에서 6년 동안은 새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을 정도로 어, 두 제품은 정말 어떤 단점을 t f 화로서 단점을 찾기 힘든 신발이다. 그러니까 벌써 뭐한 4, 5개월 이상 신은 어, 거의 그 정도였죠. 벌써 지금 3월이니까 4, 5개월 가까이 신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특별한 단점을 느낄 만한 건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인조구장에서 이런 형태가 부드러, 부드러운 부드러 가죽과 인조가죽이 조합이 되면서 어, 그 장기간 신었을 때 홀드성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어, 이보다 더 약한 더 부드러운 어퍼된 것들도 우리가 많이 신는 상태에서 보면 이 정도 홀드성은 발군이다. 그 다음에 머스터드 부분. 그 다음에 중족부 쪽의 광성. 쉔크 광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쿠셔닝이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기 착용 시에 피로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덜하다. 뭐 C3는 이저 미드솔 측면에서 아니면 전족부 쪽에 이제 그 미드솔에 쿠셔닝 이런 걸로 보면 뭐 미즈노보다는 살짝 높고 그다음 에 아스네타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지만 신발 앞코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뭐 공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요, 약간 튀어나오고, 그, 대신에 면적이 작게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는, 이건 뭐 거의 축가처럼 이제 하고, 이고무로버의 개입도를 최소화시켜 놓은 구조긴 한데, 반면 이제 이런 제품들을 신어보면, 이 발끝에 요, 렇게고무로버가 살짝 돌출되어 있는 것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볼 컨트롤성에서, 여러 공을 띄운다든지, 뭐, 킥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주는 또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제품은 정말 막상막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핏감상에서는. 그리고, 어, 음, 이 제품들을 만약에 두 개를 다 갖고 계시다. 그러면 아마도 당분간 축가를 걱정할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다. 여기에 뭐 플라스틱 인저트 돼서 여기 크 강성이 확보된다. 이런 건 굉장히 사실 부차적인 요소가 돼버리고, 여기 또뭐일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어, 뒤쪽에 쿠셔닝 상에서 도움이 되는 요소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품만 하더라도 지금 바닥을 누르면 굉장히 푹신푹신한 감이 드니까 어, 따라서 이 C3와 KP10은 제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C3쪽을 손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어, 하는 느낌을 받지만 어, 다른 분들 입장에서 보면 두 제품의 사실은 어떤게 더 좋고 더 나쁘다 하느기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별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두 제품은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급에 해당될 정도로 캐피텐이 높은 완성도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캐피텐이 더 저렴한 가격에서 더 좋은 어떤 플레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가죽에 사용된 어프로 사용된 면적에서 이미 뭐 주요 부분에서 10mm, 13mm까지 최대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그 사용된 어퍼의 면적, 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 만약 캐피텐이 이래 C3처럼 더 절개된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더 가벼워지면서 더 좋아지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캐피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에저 그, 그 패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사이드에도 지금 여기 C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만져보면 얇은 스폰지 패딩이 슈즈 전체 들어가 있거든요. 반면에 시스은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락다운하게 하, 시키는 그런 그저 패딩 처리가 되어있지를 않고 그냥 바로 그 저기 발힐 쪽이 이렇게 안착이 안쪽을 안착이 되도록 가도 홈이 파져 있는 정도의 사이드에는 전혀 패딩이 없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쪽이 훨씬 편하게 느낀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C3는 뭐, 이제 라이닝에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해 그, 뭐죠? 그 캄브렐 사의 라이닝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확실히 고급 제품 고급 제품이다. 하는 게 이제 확실히 느껴지죠. 그래서 뭐, 인사이드 컨트롤에다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 C3는 패딩이 전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없다는 거. 그다음 여기는 패딩이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에 접촉하는 느낌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맨발 감각의 자유로운 감각은 이시스리가 훨씬 쪽이 있고 그다음에 발을 전반적으로 보호해주고 하는 느낌은 이쪽이 그다음에 이제 공으로부터에 전달되는 그 어, 충격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은 역시 개피션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 패딩의 전반적인 사용된 양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또 어, 축구 화들의 착화 감에 차이를 두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이를 만들어준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 이두 제품은, 음, 어떤 걸 구입하시더라도 상당히 이런 특징을 좀 알고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 제품의 성능, 그 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에, 오늘은 모처럼,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그 배우고 있던 C3와 캐피텐의 주 제품의 주요 특징, 간단한 비교였습니다. 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